주식은 인생이 흘러가듯 진폭이 심한데 때로는 상승하다 하락하고 풍파가 많지만 또한 반대이기도 한 것이 인생의 길과 무엇이 다를까요? 물결치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상승만 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강하다면 실망과 절망이 엄습하는 것을 왜 모르는지요?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이기려고만 한다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걸까요? 때로는 패배에 순응할 줄도 알아야 하고 이를 줄도 알아야 할때 주식의 참맛을 알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쉽게 오지를 않는데 그것에 집착이 강하면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대세의 판단을 놓치는 우를 범하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왜 모르는지요. 세상만사 우고감에 치원하고 여유로움이 있을 때 뜻하는 바가 잘 풀리고 소화성취하는 것을 주식도 인생사와 같이 순리대로 가면은 행운이 찾아오는데 왜 과욕을 부리는지요. 주식의 흐름과 인생사의 흐름이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주식이란 처음으로 상경했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2006년도 초 일기 가벼단 전차 조정수로 군전역 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안산이라는 곳으로 여자 친구와 함께 올라와 돈을 벌어보자는 일념 하나로 친구에게 2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고 원룸 월세를 잡고 출퇴근용 차량을 600만 원 할부로 구입했었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800만원이란 빚을 지고 시작하니 이거 온 사는 것 같지도 않더군요. 막막한 심정 그더운 날 TV 한대 없이 방에서 멍하니 누워있고 그 흔한 선풍기 하나 없어 무더운 열대야에 잠이 오지 않아 샤워를 하고 주머리라도 돼서 밖에 나가면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 반복되는 별다를 꺼놓는 느낌의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 나에게 남은 건 일을 하고 싶다는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일념 하나였기에 어렵게 어렵게 하여 안산의 코리아 서키트란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이것저것 사고 나니 남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처음에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여유롭고 즐길 때가 되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사람이란 건참 못쓰운 동물인것 같네요. 아무것도 버릴 것도 가질 것도 없을 때는 저것 하나만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저것 하나만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던 게불거2년도안 됐을 때였는데 벌써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니 그때 딱 눈에 들어온 게 이놈이죠. 바로 주식이란. 롬. 음. 2년 정도 여자친구와 모은 돈이 3천 정도 되었습니다. 주식이란 단어 하나하나와 용어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경제 사회 부문에 자세히 알지 못했다. 전 오직 감 강. 학으로 주식을 하게 됩니다. 막연히 잘될수 있다는 희망만을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밖에 가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저를 여자친구는 막연히 믿어주었고 결국 전 전재산을 주식에 오링하게 됩니다. 미래에셋에서 저 대를 트고 우선 조작기법을 하루 만에 통달하고 지금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네요. 남들은 한 달을 해도 어렵다 했을 조작기법들인데 내 손에 편하게 있기도 전에 통달하다니 그렇게 3천을 입금합니다. 끼같은 돈이었기에 두번 다신 바닥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에 두 번은 없다는 생각으로 주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책이라든지 남들 차트 훔쳐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전체시황을볼 안목이 없었기에 누구나 초보 때는 그러듯이 자연스레 다들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더군요. 우선적으로 지금 무슨 사업 사회 전반으로 뭐가 이슈화됐는지 그걸 포착하여 그 사업에 진출해 있는 종목에 몰빵하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낸 것이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기젤 엔진에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기름이었죠. 육아가 한창 오를 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이제 종목 색출에 들어가 보니 몇몇 종목으로 선별한 후전그 당시 재무 분석을 몰랐기에 28년을 살면서 도박해서 진 적이 없는 제 자신을 믿고 종목을 골랐습니다. 전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주식에 접근했던 거죠. 지금도 제 마인드엔 변화가 없으며 진정으로 투자를 행하시는 분들에겐 송구스럽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식시장이란 개념 자체가 돈을 회전하게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도박이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금기시하는 미수 몰빵 신용 이것들 중 미수 신용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몰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 종목 한 종목 몰빵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선택한 종목 중 장중에 차트고 나발이고 호가창만 보며 올라갈 흐름에 3천만원 매수했습니다. 두둥 종가올랐더군요. 흐뭇했습니다. 50만원 정도를 딴 상태로 장마감하였습니다. 초보자가 단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스윙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25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맘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일단 수익이 나니 끝까지 가자 생각했지만 3일 후 3천만원 본전 그 결국 200만원 손절하여 2800으로 탈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간 종목 지금은 사라진 건지 어쨌는지 석탄을 캔다더군요 1600원대로 기억합니다. 2800만원 몰빵 매수 4일 후하한가도한번 맞은 것 같습니다. 2200만원으로 탈출 커 고름만에 800이 잘렸습니다 이때 제 여자친구에게 미안함과 두배의 고마움을 느끼며 솔직하게 말하자 3천만원 다 하라고 그리고 그거 다 잃으면 평생 주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침대에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다음날 2200으로 매수해야 하는데 흐름이 점점 미끄러지더군요. 초짜인 제가 보기에도요.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고 단타를 들어갑니다. 2200으로 단타를 하니까 심장이 떨리더군요. 제가 워낙 통이 커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떨리는 심장만큼 돈도 줄어들더군요. 4시간 뒤 1850남더군요. 이젠 돈이 돈같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도박을 좋아해서 복 하나 섰다 테이블 머니에 5 0 0짜리도 많이 쳐봤지만 이건 뭐 10배 이상으로 돈에 대한 무감각.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단타는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850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다음날 빠지더군요. 중가만 확인하며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틀 동안 하락만 하더군요. 그날 저녁 카드를 치러 가서 돈을 150정도 땄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깨어보니 1시. 쉬는 날이었죠. 집에서 여자친구 걱정할 텐데 생각하며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려는 찰나 주식이나 볼까 하고 컴터를 퓨 켜보니 상한가입니다. 이제 날아가는구나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다음날 또 상한가 하루에 300에서 400을 벌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h t s 안에 금액은 무려 5천만원이 되었더군요. 그내 아침 퇴근을 해 여자친구와 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오후 1시까지 빨간 기둥을 바라보며 저녁에 출근을 해야하기에 잠을 청했습니다. 오후 4시쯤에 잠이 깨서 얼른 컴터를 확인해보니 하락하여 크억 4천만원이 돼있더군요. 그날 출근 안 했습니다. 다음날 결단을 내려 2,300원대인가 전부 매도하여 4천만원 인출하였습니다. 원금 3천천만원에 수익 천만원을 보았습니다. 출금은 3일 후에나 되더군요. 그 돈으로 전세로 이사하고 차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흠, 이런 거구나 생각하며 다시 총알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죠. 욕심이 화를 부르는다고요 배출 3천 지인들로부터 2천, 총 5천만 원 총알을 준비하여 장투를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때는 일주일 동안 내 무덤이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하이닉스 주가가 28,000원 정도로 기억됩니다. 5천 올매수 그 후로 32,000원인가 그 정도까지 오르더군요. 다음 은말 안해도 아시겠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라 8,600원이네요. 5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접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배우며 나아가야 하는지 돋무지감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 주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인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휴 마음이 심란합니다. 저 같은 대박 꿈꾸다가 실패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서 모두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네요.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